문제를 각자 출제하는 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겠다. 뭐야 이게 라고 소리 누구야? 어?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거 누구예요? 이거? <몇> <몇> 아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 잠깐 옴닉이 되셨어요? 어, 전파 어, 공격하시는데? 어? 어? 어? 뭔 소리? 아 <웃음> 같이... 처음에 누가 방귀 기는 <웃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웃음> 방구 소린 줄 알았어! 어, 무슨, 어, 야 이런 소리 나도 되나? 하겠다, <웃음> 아 깜짝 놀랐네요. 엥? 어? 이제 아, 말씀. 어. 어 이제 들리네요. 예. 네. 아 뭐야? 아 인간 시대 끝이 노래했다. <웃음> 인간. 인간들의 시대가 끝났다. 끝났다. AI의 시대가 온다. 방구 하나 해도 까르르 그러네요. 아 진짜. 아 방구 되게 좋아하시네. 갈틱폰 닉네임을 캐릭터 닉네임으로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네? 아, 그렇게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사칭해야지. 에? 아, 그럼 나도 사칭해야지? 나도 사칭해야지. 아니. <웃음> 저기요. 요즘 아닌 거 같은데요? 아 여러분 사칭하지 마세요. 아이 까지 양양양 오오오 오. 언능 해주세요. 타닥다탁아 빨리 하시라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아 진짜. 아 누가 장난오아 아, 이제 이걸를 각자 쓰면 됩니다. 뭐, 뭐야 이게?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거 보고 못 맞춘다 이러면 이거 좀 문제 있다. 아 여러분 저다 했는데 아. 여러분 아직이세요? 다 됐어요. 아 정말. 아직이세요? 아 정말. 진짜 팍팍 어이없네. 아, 누구야. 아유, 아 이거 그린 거 루브르 갈 것도 아닌데 누구야. 어아 이제 이걸 맞추는 거구나. 이게 아.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이거 진짜 뭐지? 아 진짜 아 이거 난 근데. 이거 뭔지 알겠다. 어. 이거 뭔지 알겠다. 완벽하죠? 인정슈 인정슈. 아 이거 이게 타임이 다 돼가면은 이거 따 하네. 어, 갈틱 폰이라서 그런가봐요. 슉. 네. 아 솔직히 내걸 로브로 걸려도 되겠다. <웃음> 너무 너무 잘 그렸대. 아 이거 진짜. 아완벽다 어떻게? 야 응. 진짜 어디서 섭외 올지도 몰라. 아, 아 어떻게? <웃음> 어때? 이렇게 잘 그려 도 되나? 어때 완벽하죠. 자신이 없었는데 아. 방금 그림 보고 약간 자신감 얻었거든요. 아 그...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아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자신감 얻었다. 네. 어. <웃음> 그리고 이렇게 펜 일단 인식이 안 돼요. 약간 좀, 아, 네, 좀 실력이 다안 나오는데? 되게 그좀 야비해 보인다. 이거보다 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 아 <웃음> 지금 그, 비하게 주고 샀는데 괜히 산것 같아. <웃음> 미래를 갔어야 됐다. 본거 그대로 그렸어. 이이상더 표현하면 초현실주의야. 전 극현실주의로 그렸기 때문에. 아, 완벽하네. 이건 진짜 못 맞출 수가 없다. 어?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누구예요, 이거? 이게 누구야 이거? 개 어이 없네.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이 이거는 그럼 이건 뭔지 알겠는데 이건 뭔데? 그죠? <웃음> 이게 뭐지? 어 뭐, 이게, <놀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누가 문제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아 왜? 진짜 에반네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 이거는 솔직히 몰라. 좀 아니다 어? 누가 문제를 안 썼는데요? 콜그라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아니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자꾸 얘기 <웃음> 아. 쓴다니까 <웃음>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자자자 <웃음> 자, 자, 이거를 이거를 완전 그그거로 이제 완전 초현실주의로 이제 그리는지 어. 아 나만 문제 정상적으로 됐어 이거 아. <웃음> 그러면은 이제. 감도 안 오는데요? 어쩌지. <웃음> 아 이제 알겠어. 한 톤도 안 들었는데 알겠어. 그냥 본거 그대로 그리면 돼. <웃음> 아본걸 어떻게 그대로 그려요? 보는 게그 글인데 글. 봐봐 이거를 봐봐. 아 이제 끄고 이제 집사들한테만 말해주면 봐봐 이게 어 봐봐 가지 아, 주스를 먹으면 행복해 나도 아, 뭐, 힘좀 줘요 이거 아, 뭐, 나도 나도 집산인데집산인데아 <웃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웃음> 뒷모습이야 뒷모습 어? 이 뒷모습이고 이거를 먹으면서 행복해한다 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 이 거울에 비치는 이게 그럼 이거 반대인 거지 지금 개빡쳐 있는 거야 가지 주스 아 말도 안 되네 자, 이거는 그럼 뭐야? 어? 아, 그거 밑밥 가네? 같이 쭉스를 이거거든요. 아이 깐요, 냥냥냥. 아, 저는 아, 완벽하게 아, 그렸습니다. 내가... 아, 이제 끝났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린 거랑 이걸 예, 음, 쭉 보는 시간입니다. 아니, 이거 범인 걸린다고는 안 했잖아요. 솔직히 내걸루브로 걸려도 되겠다. 자,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세륙가지 씨가 아무래도 방금 제가 그린 그림... 우리, 그거, 주제를 낸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은, 오늘 누워서 자고 있는 타노스. 네, 그런 거 없었는데요. 미연을, 아, 미대를 봤어야 됐다. 이게, 아, 이게 아, 타노스에요! 아니, 아, 안 저... 명칭? 아니, 타노 아니 <목소리> 아, 얼마나 쉬워요! 어? 자로가 자루 뭐예요? 자로가 뭐예요? 자루가 왜 이래? <웃음> 자, <웃음> 로드. 자, 로. 와, 이 엔터카드, 와. 이거를 맞췄어. 와. 자루 와. 와. 와 아니, 이 여기까지는 맞췄는데 와 아니 아, 이거 뭔데요 이거 괴생명인데요 <웃음> <개> <웃음> 잠깐만요 바나나 씨 이거 왜 자로예요? 게임하고 있는 집사 뒤로 다가오는 어 저런 게 있었어요? 완전 잘그렸는데요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웃음> 어 이게 뭐야 예? <웃음> 어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수박열차는 뭐야? 심지어 수박열차 뭐죠? 수차는 또 누구야? 진짜! 저 얼마, 저 얼마나! 얼마나! 더 <웃음> <아니, 절차. 웃음> <웃음> 황도박씨 한번 그 변명 한번 들어보시록하겠습니다 황도박씨? 네 아니 저게 도대체 어아 닌텐도 같기도 하고 h i 저거 약간 손가락 o n e I'm just standing here.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직자와 열차 탑승하려는 황소가? 뭐 이기신다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여기는 황소박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네. 아이거화재 재판을 봤으니까. 예. 네. 아니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수박 열차가 나왔죠? 이내볼박지? 왜냐면 열차를 어, 그렸으니까. 수박 열차 모양이 산. <웃음> 네? 수박열차라고요? 아이거 화재재판을 봤으니까요. 네. 봤으니까. 네 저희 열차 수박열차예요. 네. 근데 이거 수박 모양이 네. 사 4.4. 아니 그거 그 바구니 아니었어요? 그거 구니 바구니고요. 아, 네. 아, 아, 아, 아 이분 화재재판 안 보셨네. 아, 화재재판 못보셨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안 봤어요. 아 아직 안 봤을 수도 있지. 아, <웃음> 개 어이없네. 동생하셔야 아, 네. 저희랑 대화 가능하거든요. 아, 아, 박박 어이없네요. 아 수박열차 운행하는 황도박. 근데 잠깐만요 골드기위씨골드기위씨 이거 항구박씨와 숫자가 무슨말이죠? 수강열차인데 쓰다가 시간 다가서그런지 잘못 썼어 <웃음> 아, 그래서 알수 없는 그림이 최대한 노력했네 그러게요? 아 엄청 노력했네 <웃음> 근데 <웃음> 이러면은 황, 도, 박, 수, 자, 아닌가요? <웃음> 아, 찐다, 웃기네요. 네. 정말 어렵다. 텔로우 어, 여... 음, 어토잉만 하셨나요? 아, 아니, 이거 어? 너무 어렵다. 아, 와 <웃음> 어렵다. 아, 왜 대사를 적으세요? <웃음> 너무 어렵다. 어, 치치, 아무튼 치치. 치치시 <웃음> <치치치. 웃음> 한긴 <웃음> 그대로 적기 o 헬로! l s o visit you. I hope you didn't. I d i d n 인 I d i 치 n t I didn't. I d i d 뭐 t I didn't. I didn't. I d i <웃음> 아 살이 나는 찌찌씨?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그림자 줬잖아요 그림자! 에 정말.. 아.. 갈수긴건줄 <웃음> 알았는데.. 어, 아무튼 헬로! 어포인먼트 하셨나요? 푹 찍.. 예.. 감사합니다. <웃음> 어포인먼트 했는지 절대 알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즈분이 다 프로필 세탁하셨네요. 집사님들, 이분들은 지금 거짓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디스코드에서 닉네임이 아주 길며, 잠도 안 잡니다. 케이 o p 메들리 이제 틀어놓고, 거기서 대결하거든요. <웃음> 센터 경쟁 <경제는 웃음> 떨어요, 진짜. <웃음> 저쪽보다 더 빡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 그러니까. 이건 투표도 아무도 안해준는데왜 이렇게 치열한 거야? <웃음>